전날 대비 0.6kg 감소 이제 106kg 진입했다 감량할수록 접는 느낌이 달라지고 있다 팔굽혀펴기는 1세트 개수를 증가시켰다 체중을 감량한 만큼 조금씩 증가시킬 계획이다 1세트 1분 휴식 체중이 가벼워 질수록 들어야 하는 무게가 감소해서 전보다 편하게 할수 있다 들고 뛰지 마라 댓글로 혼난다 69년산 당근뽑기 근육달력 요즘 체중이 줄면서 백발탄 콤보가 약해지고 있다. 뱃살의 출렁이는 반동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얻는 기술인데 반동이 점점 약해진다. 얼굴 말고 띠띠를 가려야지.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면 모자이크에 집중돼 띠띠를 안보게 된다. 글러브를 착용하고부터 주먹 슬림 부상이 없어졌다. 더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어서 한층 더 깝친다. 큰 체중 증가 없이 계획대로 몸무게가 빠지고 있다. 사실 계획은 없었다. 설마 이거 한다고 살이 빠질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다. 근데 이거 봐봐. 이거 한다고 살이 빠진다. 나는 살이 안 빠져. 안 빠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작을안 해서 그래. 복권 1등 당첨되고 싶어? 그럼 복권부터 사라. t e a s it